안녕하세요 빈하 아 반가워요 여러분 너무 보고싶었는데 마녀의상이요? 어 이게 신의상은 아니고요 여러분 할로윈 특집으로 네 마녀 컨셉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인형 칭찬이라니 제가 또 보여드릴게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소품이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실수도 짠 여기 지팡이도 있습니다 안녕 지팡이 호리호리호르롱, 팡팡. 해리포터 마법사 된것 같아요. 아, 진짜 근데 붓같이 생기기도 했다. 호이, 호이, 호이. 저의 붓입니다. 여러분을 그리겠습니다. 우와. 와, 근데 호박이 쌓이고 있어요, 뒤에. 아, 저 호박죽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정말, 어, 그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뿌여뿌여요? 아, 뿌요뿌요, 좋죠. 뿌요뿌요, 재밌어요. 아, 어제 황사가 그렇게 심했나요? 아 어쩐지 마스크 쓴 사람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니. 저도 마스크를 껴야 할까봐요. 저희 마법으로 황사를요. 진짜 없애드리고 싶다, 황사. 네, 할로윈 부카설입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해요 손가락 얍 호잇 안녕하세요 얍 짜잔 따봉 어 따봉 얍 엄지척 짜잔 손가락 움직여요 신난다 할로 할로윈 뿌이 브이. 뿌이도 할수 있어요 얍하 트위터에 올리고 오신다고요저 손가락 움직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저도 못본 자세인데? 이런 거 해볼까요? 1 더하기 1은 기여움이잘 안되네요 이다기도 귀여움이 3기4 안고 귀여가요아빅경님 감사합니다 앨리스님이다 감사해요 뚜뚜뚜 뚜뚜뚜루뚜뚜 짠짠짠 어 제가 뭔가 또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기능을 기능을 발휘하고 싶다. 짠, 짜잔, 와, 짜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파파이하이. 확대를 했어요. 짜잔. 뿌이. 고양이 귀 모습으로. 고양이 귀한번 쳐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도 한 번쯤은 고양이 머리띠를.. 아니면.. 네 입은 아직입니다만.. 너무.. 너무 아쉽습니다.. 지퍼린~~ 다시 돌아왔어요 <웃음> 아 정말요? 영상도 내도 재생이 안 되는 건가요? 이럴수가.. 여러 가지로... 죄송하네요. 휘... 머리위귀모양을 아, 저 되게 아. 춤추는 것 같아요. 저러고 있으니까... 딱히 저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우이... 우이... 뭔가... 야... 훠... 아, 가위가위보... 가위바위보... 바이바이보 <웃음>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립시다 할로윈 특집이라서 인형처럼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왼손이 머리색하고 합체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아 여러분 아, 저도 이게 약간 브릿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날개네요 반짝이는 날개인가? 아! 이거다 이거! 와 예쁘다! 신기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제 머리가 반짝반짝이던것 같아요 오 방금 되게 불꽃 마녀가 된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투명 날개였어요 불이 어! 다시 생겼다! 저의 그러게요? 배경이 어두운 색이면은 뭐랄까 어두운 색이었으면 날개도 보이고 안세상을 멸망시킨다니요? <웃음> 아니 전 그런 재주가 없어요 피스 피스 아 호박이요? 아까 되게 많이 쌓였었는데 여러분께서 천사 컨셉을 원하시면 약간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호박 머리에 쓸수 있나? 호박 머리에 쓸 수는 없.. 없 겠죠 빗자루는 글쩍글쩍 글쩍. 아 그러세요? 소악말를더 원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테라님은 천사 여러분은 천사입니다 와! 여러분 저 호박 약간 머리에 쓴것 같진 아니지만 머리 위에 떠있네요 호박아 이동해라요? 와! 썼어요 썼어요 이것 보세요 호박이 꽈당큐 아니에요 저를 먹.. 아! 왕호박 저를 먹지 못합니다 제가 호박을 먹, 먹을 순 있어도 말이죠 신난다 호박은 그렇습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전신을 많이 보여드려야겠네요 이렇게 좋아해 주시다니 하바도 근데 하바는 그 빠이빠이 할때 이름이라 하나, 하, 린, 하. 여러분이 인사해주시는 건 진짜 다 좋아요. 아니면 그 일본의 그 시바견인가? 호박이가 쌓이고 있어요. 개 짖는 소리.